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최근에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마무리된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 분이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결국엔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참 길진 않은 이제 짧은 혼인 기간이죠. 근데 의뢰인 분은 그 사이에 좀 많이 고민도 되고 힘드셨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상호 다툼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어떤 그런 폭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초래됐던 상호 다툼 그리고 아기가 어려서 고민되지만 오히려 반대로는 정말 개선에 좀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계속 키우는 건 아이한테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몇 개월에 이제 아기 한 명.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 그러면 일단은 이혼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또 양육권과 양육비를 이제 합당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게 주된 목표이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셋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인 피고가 이제 본인의 본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갖고 온 전세금이었는데 그것이 전세보증금에서 대출을 빼면 약 1억 5천 정도였어요. 의뢰인분이 나도 이제 뭐 일을 앞으로 천천히 하고 친정집에 돈을 받고 이런 계획하에 아이를 키울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양육비를 지급받는 거 외에 재산분할을 그래도 얼마라도 지급받는 게 이제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연히 있으셨어요. 다만 아 이렇게 혼인 기간 짧고 상대방이 갖고 왔으면 뭐 재산 분할 못 받거나 좀 쉽지 않거나 별로 의미가 없다는데 이런 걱정을 안고 있으셨고요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 기간이 짧고 우리 의뢰인 분의 상대방이 주된 재산을 갖고 온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갖고 왔다거나 그 거주하는 집 자체를 갖고 왔다거나 즉 본인이 이미 거주하던 곳 또는 본인의 그 자금으로 마련한 경우이죠 이럴 때 재산 분할을 좀 지레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재산문양이 아예 안 된다. 재산문학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 상대방 이다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다 상대방 건가? 내가 재산 분할을 뭐 캐니좀 요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과 재산 분할 없는 걸로 섣불리 마무리를 이제 하실 뻔하다가 오신 거죠. 그래도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도 어쨌거나 우리가 같이 거주를 했고 그렇다면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일정 기여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 육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정기간 경제생활을 또 일부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또 재산 분할에서는 실제 뭐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가하고 이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 외에도 부양적 요소도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도 잘 지내보려고 원래 결혼을 했는데 뭔가 위자료가 인정되는 정도이건 또는 그게 아니건 결국엔 내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아이를 키우게 돼요 근데 나는 출산 육아, 뭐 가사 하면서 경력이 뭐 단절됐어요 그럼 나도 그렇고 자녀도 키워야 되는데 이런 부양적 요소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재산분할의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부양적인 요소 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판결 이후에 판시되어 있고요 의뢰인이 당초 정말 조금이라도 받아오고 싶다고 했던 기대보다 좀더 많은 액수인 5천만 원을 인정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뭐 양육비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좀 낮았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90만 원월그 다음에 과거 양육비 일부 못 받은 것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안이 마무리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뢰인분의 뭐 사안에 맞게 큰 틀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기여했던 부분을 최대한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이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양적 요소를 저희가 부각시킨 결과 또 의뢰인분께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인기간이 짧다, 내가 불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더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를 진단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